자 우리 건강 유지의 기본은 뭘까요? 잘 먹고 잘 자고 또 하나가 잘 사는 건 동물도 다 하는 일이니까 인간은 잘 쉰다 이잘 쉰다 라는 의미가 어, 이 휴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... 쉬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쉬는 걸, 쉬는 걸, 안... 쉬는, 걸안 쉬는 걸 쉬면 안 되는. 쉬는 걸 쉬면 안 되는 거는 숨이죠. 맞아요. 음. 맞습니다. 야. 혹시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? 아파요. 어. <웃음> <감사합니다. 웃음> 숨은 쉬죠. 그런데 쉬면 안 돼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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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밥에 투자하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보통 우리가 그런 이런 것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먹어도 어, 오늘 점심 얼마짜리 드셨어요? 7천원? 8천원? 뭐그 정도 하잖아요.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15,000원 근데 저녁에 좀 비싼 거 먹으면 간식 먹고하지고 하면 2만원. 하루에 2만원씩 한 달을 먹으면 얼마예요. 1년을 먹으면은 그리고 뭐 보약도 좀 먹고 만난거 먹고 하다 보면 근 1년이면은 천만원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냥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투자하는 게천만이 먹는 거 이게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라고 근데 이, 잘, 이 중요한 잘 자고 잘 쉬고 해야 되는